우리나라에 100만 유튜버가 얼마나 될까요? 제가 통계 사이트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구독자 10명 이상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될까요? 1, 10, 100, 1000, 무려 10만명이나 있습니다 사실 구독자 10명은 유튜버를 하지 않아도 만들 수 있는 숫자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유튜브를 SNS처럼 쓴다고 합니다. 서로 막구독을 합니다. 구독자 10명은 유튜버를 한다고 할수 없는 숫자입니다. 두번째, 구독자 100명 이상입니다. 여기서부터는 유튜버를 하는 사람들입니다. 가만히 있는데 구독자가 100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. 뭔가 영상을 올렸다는 건데요. 그럼 구독자 100명인 채널은 얼마나 될까요? 무려 8만개입니다. 녹스 인플루언서 사이트에서 참고하였습니다. 세번째, 구독자 1000명 이상입니다. 1000명 이상은 좀 의미있는 숫자입니다. 구독자 1000명 시청시간 4000시간 이상이면 유튜브 수익 창출 승인 기준입니다. 무슨 말이냐고 하면요.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면 유튜브에서 돈을 받고 있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. 유튜브로 돈을 벌고 있다는 거죠. 구독자 1,000명 이상인 채널은 우리나라에 약 5만개가 있습니다. 네 번째, 구독자 1만명 이상입니다. 구독자 1만명 이상은 우리나라에 약 18,000개 정도가 있습니다. 광고회사에서 유료 광고 제한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. 리뷰 채널이라면 몇 십만 원의 광고 비용을 제한 받기도 합니다 다섯 번째 구독자 5만명 이상입니다 구독자 5만명 이상 채널은 약 7000개 정도 됩니다 채 만개가 되지 않죠 여기서부터는 대부분의 유튜브 수익이 본인 직업의 수익보다 더 많아지는 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때부터는 길거리에서 나를 알아보는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섯 번째, 구독자 10만명 이상입니다 구독자 10만명 이상은 우리나라에 약 4천개 정도 됩니다 구독자가 10만명이면 은 유튜브에서 실버버튼 인증서를 보내줍니다 그만큼 구독자 10만명은 쉽지 않습니다 국내에 딱 4천 명 정도가 있는 겁니다 팬 사인을 하거나 팬미팅을 열거나 유튜버 굿즈를 팔거나 해당 구독자에게는 연예인과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번째 구독자 100만명 이상입니다 구독자 100만 이상 채널은 국내에 약 300개 정도가 있습니다 구독자 100만이면 준 연예인 거의 연예인이라 볼수 있죠 자기 채널에서 언급만 해도 상품이 팔리기 시작합니다 광고 한 편당 천만원에서 억단위까지 나올 수 있습니다 거의 1인 기업이나 마찬가지로 볼수 있죠 대단하지 않습니까? 모두들 유튜브를 시작할 땐 백만, 천만을 꿈꾸죠 실제적으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십만은커녕 만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쉬워보이는 천명도 우리나라에 약 5만 명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0.1% 밖에 되지 않는 숫자죠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동안 노력해야 나올 수 있는 숫자입니다 보통 내 영상 200번 조회당 1명 정도가 내 채널 구독자가 됩니다 1000명을 만들려면 내 콘텐츠를 적어도 20만명에게는 보여줘야 합니다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을 꽉 채우면 약 6만 5천 명입니다. 이 6만 5천 명을 3번이나 채울 수 있는 숫자입니다. 많은 사람에게 영상을 보여줘야 채울 수 있는 숫자이죠. 하지만 빨리 만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오래 하다 보면은 구독자가 1,000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. 그 이상 나가는 거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이제 시작하는 유튜버들에게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럼 유튜버분들 2020년 화이팅입니다.